배, 배타 5000원씩 5000원씩 사는 거야, <웃음> 사는 거야 <사면>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천리포왕의광호다운샷 나왔습니다 팀스카이오순전하게 됐는데 선장님 옆에 계시는데 아, 유쾌하시네요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물때는 12물이고 만조가 6시 29분 간조가 낮 12시 45분입니다 광어도 날물낚시라고 하시는데 저는 광어는 3년밖에 안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출항하십니다 선장님께서 아침에 커피도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자판기 커피가 아니고 내려마시는 그런 커피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녹화영상이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팀 스카이 웅와 함께하겠습니다 에다 수원이 15점 6도 나옵니다 4 0요자 사용뽕돌은 40% 일괄적으로 다 통일을 해주시고요 이쪽 포인트는 큰 애들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요 대부분 사이즈는 작은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그거라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챙기셔서 본인 억칸에다 <웃음>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 억칸 50이 넘지 않는 이상 타이 안 매드려요 <웃음> 공돌 40호 통일이라서 그렇게 했고 어. 자 오늘 광어 다운샷이 처음이시거나 저희 배 처음이신 분손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요 저요 네 알겠습니다 광어 다운샷은 처음은 아닌데 챔스카이호는 처음 탑니다 배가 굉장히 좋아요 자첫 캐스팅 끝났어요 수심 43m라고 하시는데 오우 살벌하게 내려갑니다 진짜 제가 고기를 많이 잡기는 못해도 못 잡게 할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웃음>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그, 딸기우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웃음> 로드는 도요 코르사 662F 릴은 바낙스 아폴로 에요 원줄은 큰 녀석들 음안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어, 0.85바만 왔습니다 자 오른쪽 앞쪽부터 높이 3m 인공 어초 살짝 하나 지나갈겁니다 뒤쪽으로는 어초 옆쪽으로 지나가고요 왼쪽 뒤쪽까지는 어초에 닿습니다 어초 하나 둘셋자 3m라고 해서 3m를 감고 계시면 안돼요 바닥을 찍고 어초를 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웃음> 와, 5초. 다음 샷으로 5초 낚시 처음 해보시는 분, 손한 번만 들어주세요. <웃음> 매번 해도 5초는 힘들던데. 네. 아괜찮된다 오, 잡으셨나봐. 방어에요? 드래그를 조금 풀어놓을까요? 아닌데 아 살짝 못뭐 쳤는데 어어쩌 되겠다 육자 가까울 것 같은데 아 저기 쇼파이트 는것 같아 아, 아 그래 쇼파이트 났어 아이 톡쳤어 톡아 이거 좀 기다려줄걸 와큰리다오자이상 우럭이네 오케이. 오! 더블이트오 개우럭이야! 와. 와. 이야 저런 우럭이면 괜찮지 자 어쩌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배 기준으로 어... 20분의 1만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 크기에 아 이거 미끌림인가? 슈파이터 아닌데? 아 물었다 물었네 단차30뭐 15도라고 하시니까 저수온기 30으로 바닥 갔어요 달고인님? 아니 아직 안어 아, 지금 내렸어 아니 아직 안왔어 아주 내려가고 있어요. 네, 땄어요. 뭐야? 아, 뭐참다 와우, 황당하다. 아니, 뭐 진지한 표정으로 바닥다 닿냐 그러시더니 바닥 찍자마자 삐삐세 저는 왜 물어보시냐 그랬네. 아이 참. 스카이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참나. 자, 전동. 어. 단차 40. 아나스카이젠, 스카이젠 1호. 하데스 라이트지. 숙 색이, 지리디 나왔 쳤수 허허 우럭인가? 당체 이거 지느러미 어종 <웃음> 자 물을 <뭐를> 이겨오르 <이경으로 웃음> 어? 풍력은 참 좋아요 자 연속은 한 3차 3차 될까? 3차 될 모양인데 찾아줘야죠 이거는 음. 자 이거 이거 바로 방송해 주겠습니다 그래도손맛성좋았어 우와 몸을 지금 이거 시어놨네 어우 조그만 조그만 놈이 더 땅때리네 땅 하고 때립니다 첫수 어우 그래도 손만 좋았어 착때려도 당찬대요 아주 물이 좀 돌아야 되니깐요 저희가 따뜻한 오뎅탕 한그릇씩터 하시고 조금 쉴게요 어? 쉰다고요 야, 그냥 이거 전동휠이 아니고 그냥 릴로 써야 돼. <웃음> 자, 일단 첫 수했습니다. ]에서 내만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병률 비율또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보고 보시다시피 저 멀리 슬슬 백파치죠 바람이 많이 불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어, 너울이 심하니까 먼 바다를 나가실래야 나가실 수가 없어요 안전이 최고죠 딸내미가 기대 많이 하는데 아, 어, 광어회 먹고 싶고, 아 당연히 먹고 싶지. 지금 시즌 지금 시즌엔 진짜 자연산 이 양식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어, 어, 오, 산출했어 오, 어, 미끌리는데. 높아아요 초가 재밌어 잘해 <웃음> 빼기 들어간다 봉돌 아, 조심해 <웃음> 네. 거친가 봅니다 이게. 데리셔 <웃음> <내리셔봤자>. 맞죠? <웃음> 어? 어우 살았어. 여기 오 측에 중간에 낚시 못 하는데 옆으로 가볼 생각 없어요? <웃음> <웃음> 한번 가볼까? <웃음> <웃음> 낚시 잘하시는 분 기준 받아가지고? 예, 낚시 못 하는데 옆에? <웃음> 아니 아니요, <웃음> 저기 기잘 받아가지고. 화이팅! 어? <웃음> 아, 셋, 셋이 <세시> 다 걸렸네. <웃음> 아, 진짜. <웃음> 에. 아, 이런. 야, 너울 보이시나요? 아침에 이 정도까지 너울이 없었는데. 이 바람 불면 이렇게 너울이 터지더라고. 너울 조금 덜한 대로 피해서 오셨어요. 요 정도 있는 거야, 어, 애교 수준이. 요거, 요거, 쭈꾸미 가보지, 뭐. 어때? 요, 요 정도 너울 있으면. 자,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참감 잡기 어려운 너울이죠, 이게. 꼴랑꼴랑. 뒤에 사진에 히트. 노릇인가? 자. 한말이 왔어요. 우롱인것 같습니다. 오, 뭐나 왔나 봐. 외럭인가 방어 같기도 하고. <웃음> 자, 오, 오늘 회 먹어야 되니까. 요거. 아, 딱 연방 되겠다. 연방 그, 오아놀래미같 아우 놀래미같아어 아닌가? <웃음> 엄청 큰거 잡았어요. 어. 와 대박! 드래그 너무 풀었나봐. 어, 어. 두 번째 광이에. 어, 어. 자, 살려줄게요. 야, 아까거보다 조금 더 큰거 같다. 미들 거 핑크밖에 없네? 자, 손마사두 마리째 봤어요 근데 드래그를 너무 풀었나봐 자, 두 번째 오오 오, 야, 이걸 아까랑 달라요 이건 달라. 오. 발지 않은 게겠 예예, 이 이건 달라요 처음부터. 제가 두 클릭 조였거든. 고추! 야 이거 뭐야? 오호 예 될까 이거? 오! 이야 대박! 한건 했어. 여차면 <웃음> 제걸 끝이죠 뭐. 네, 어, 진짜 뭐 그래. 예, 어, 뭐대공 오시지도 아닌데, 아타고 들어갔네. 아, 됐다 됐다. 됐다. 오. 어, 죄송합니다. 아, 한건 했어. 한건 했어 한건 했어. 영광 음. 감사드립니다. 오, 오. 선장님! 이거 5창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재볼까요, 한 번? 네, 예, 예. 이야! 오, 오! 7자죠? <웃음> 아, 야 7자. 와, 기, 기분 짜지네요 진짜. 한 마리가 대강옵니다 7자. 아, 팀스카이 짱이다. 웜이 어. 어, 핑크가 두 개인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흰색으로 한번 대체해봤어요. 밝은 거 먹는 거 같아가지고. 오, 어, 두 클릭을 조여서 잘안 풀리는데. 오우. 와, 정말 죽인다, 진짜. 아. 어. 어 기분이 너무 좋아 이야.. 이럴때 생각나는거? 광호다 4자? 4자정도 되겠다 아우 이야 천재 멋지게 하셨는데? 어우 광호다 <웃음> <웃음> 아, 다다니기아음어들오 어우 히트!! 큰가? 오어어 오, 오. 아니 요올리셨어요 올리 식사를 <웃음> 좀 늦게 하도록 할게요. 오후 두시 정도가 되면 더운 게 많이 커져서. 아. 그, 그래, <웃음> 뭐야? <웃음> 배고프신 분들은 뭐 드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웃음> 으세요잘광어가 예, <자보세요. 웃음> 올라오니까 올라오니까 선생님께서 아, 저렇게 저런 멘트도 하시고 그러시죠? 너도 터지고 너울도 터지고 뭘까요? 광활까 따당. 입질은 시원해서 좋네요, 진짜. 모터 오일 내렸어. 뭐야? 장대야? 우럭이거? 이런 놈들 나오고 저런 놈들 나오고 네, 아, 살려줄게 기다려봐 손잘 나오죠? 자, 웜은 괜찮아요. 아, 사광 인류럽. 어우, 손맛이 그냥 따당. 어 괜찮죠? 엄청 좋아. 그립건 되게 좋고. 오우. 씨좀 잘해요.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어헤헤헤헤어 <웃음> 네 열받지네. 어, 이거 담을 만한데? 어, 사 차는 되겠죠, 오죠? 사차 네. 되겠다, 사 차. 스이보. 네, 세이브 이제 광어 초보 티를 벗나요? 아이... 맨날 광다 초보였는데 아우... 아이고... <웃음> <웃음> 기분 째지네 진짜 자 세이브 두 마리 중에 하나는 대고자 팀스카이 짱이네요 진짜 아 진짜. 저하고 잘맞나 넣을만 없었으면 엄청 잡았을 것 같은데 이 짜릿한 손만 진짜 완전 저수온기로 접어들기 전에 광호다운샷 한번 다녀오시죠 오징어로 내상 입지 마시고 손맛 보세요 손맛 와 끝내줍니다 진짜. 가일어나시요와 이건 언제 입질했지? 아, 이건 광해다. 여기저기 막 나와. 우후우. 자, 광해. 이슈, 이슈, 이슈, 이슈. 오, 아 이거 이렇게 됐네. 자, 히트. 우와. 막 나와, 막 나와. 자, 육광. 아 사이드 어떻든 간네 손맛이 그냥 나 바람에 들어갑니다. 조심하세요. 좀 되겠다 이야. 이러면 좀될것 같아요 오자 될까? 오자 그래 땅 때렸어 <웃음> 아니야 아니야 오 좋아 그래 와. 자 긴장하지 말고 6자 정도 될까요? 와, 힘쓰는 걸 아까랑 비슷한데. 땅 때렸는데? 땅 때렸는데? 예. 드래그는 아까랑 똑같은데? 에이. <웃음> 배배배배 돌면서 올라와서 그런가 봐. 에이 아니세요, 제대게요 에이. 네네네. 얘 어차피 죽어요. 어 그래요?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어. 광따 초보가 어. 칠광했습니다. 칠광. 그렇구나. 제가 후킹을 배로 했어. 살짝 건드렸는데 운 좋게 딱 걸렸나 봐. 오우 어쩐지. 조리 저항받으니까 와.. 7광있어 7강 칠광 7강. 말이 돼? 방탄 초보가팀스카이오광어다운샷 전문이라고 하더니 저같은 초보도 손막 무지하게 보게 해주시네 근데 네. 제가 다초보인데 아. 릴링은 초보가 아닙니다 와.. 기분 끝내주네 아우.. 애들이 훨씬 더가왜이렇 좋지? 땅땅 때리네 진짜 그래도 고기가 나오네 이더 오래 요건 후두둑거리였는데? 이건 뭐 저수원기라 뭐한 2초 3초? 릴렉스 타임 그거, 그거 있는거 아무 소용없어? 그냥 땅이나 후둑하면 그냥 팍쳐버리면돼 아이고, 야하 <웃음> 볼락이 다 나오네. 오우, 볼락 크다. 볼락은 15cm가 광생이죠? 네, 볼락은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오, 황해 볼락. 황해 볼락 되게 큰 거예요, 저만하면 어쩐지 후드득 가더라 <웃음> <웃음> 아이, 놀래미, 놀래미. 아이. 놀래미가 다 나오지? 아이. 흐드득거리는 거 보면 놀래미. 자, 다양하게 오늘 손맛 끝내주는구만. 어, 근데 입질은 땅했 있는데? 어, 광어래? <웃음> 와, 다 토해내고. 작은 놈이라 그랬구나. 예. 역시 땅, 땅한 놈이. 오오오. 오, 오 야, 진 마리스가 어디에요? 팔광이 어우, 역시. 스트레이트 훅이. 헐 낫네. 아, 작으니까 막. 바늘털이 하려고 막. 후드득후드득 후드득 하는구나. 땅 하면 무조건 광원해 아.. 설마 지기네 진짜 어우.. 무엇보다 되게 기분좋은게 푸킹이 제대로 됐어 다 아까 그배배 걸린거 문으로한 마리 걸린거고 팔광에 서해폴락에황해폴락이죠황해폴락에 아, 우럭에 아 팀스카 이거 왜 추천을 하셨는지 한빛국장님이 타보니까 알겠네 그나저나, 용수 이거 드래그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더니, 지기는데, 이거? 호호, 우와. 어우 무서워. 또 잡으셨어, 와. 잘 잡으시네, 진짜. 혼자 잡으시네, 혼자. 어? 오. 대... <웃음> 대왕자인데 <대왕정대 웃음> <웃음> 너 우리 글쎄 흑인 알수 있으니까 진짜 가지고 갈게요여에 오셔서 선생님 짱이신데 아저 광어는 초보거든요 와그 광어 초보가 8강에서 8강 네. 와 대박인데 <웃음> 와 사모님 그냥 하나씩 가까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세 개. 맞아요. 네. 이야, 뭐. 여긴 도시락도 지수성 차이네. 아우, 좋네요. 와. 반찬 싫어해? 반찬 저거 다. 아우, 저, 저 같은 초보가. 팔광에서어요 팔광 그중에 대광의도 한 마리 있습니다 와 반찬 대박이다 잔잔하게 식사하시라고 배 전진하고 있으니까 식사 다 하시고 낚싯대 드시면 안 돼요 세심하시네 대박이야. 어, 근데 너울이 점점 세져가네요. 와, 이 너울에도 긴장감이 있어. 자, 땅. 아, 오랜만에. 작은 녀석인가본데? 아 오랜만에 땅 때렸어 어? 뭔데? 너울이 있어서 그러나? 5차 정도 될까요? 머리. 오 괜찮아. 오우. 옳지. 감사드립니다. 이야. 우와, 이쁘다. 우와. 우와, 어쩐지 딱그래서 와. 오,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웃음> <웃음> 자, 오, 유, 육자 되겠습니다, 육자. 유, 육자, 조금, 육자 되려나? 오, 되겠다. 와, 딱, 딱, 딱, 여기. 이 정도 될까? 오, 들어가. 이야, 씨. 자, 구강. 오늘 문수대통 한 날이네. 이야. 칠자에, 육자에. 와 근데 딱 드렁력만큼 사이즈가 딱 나오네요 진짜 와 방어다운 샷 시작하고 오늘이 최고 기분 좋은날 이제 이야 진짜 손맛 징하게 보내고. 육자가 어, 입질은 제일 시원했어요 땅 오늘 들어온 입주 중에서 제일 컸어. 와, 야. 기분 째지네 진짜 마릿 수도 마릿수고, 사이즈도 사이즈고. 어, 이틀 네. <웃음> 제가 해드릴까? <넣을까>, 제가? 잘해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자,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넘칠 강입니다. 아 오늘 손맛 원 없이 봤습니다. 진짜. 아 제가 방타 와가지고 언제 이렇게 손맛 봐. 오늘 아홉 마리나 잡았으면서 또 우럭도 두 마리 잡고. 아 다른 보이고너 오늘 심한 날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열받습니다. 그이 빨라졌고 아. 너울도 점점 커지고 저희는 마무리하고. 셜리보항으로 어, 인탑을 하도록 할게요 셜리포항 앞에 잠깐 을할 때가서 시내의 정상으로 오게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셜리포항 마무리하고 셜리포항으로 천천히 이동하도록 할게요 잘, 잘 말하셨습니다 다운 세을 하면서 어, 이렇게 손맛을 본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오늘 마리수도 되게 많았고 그 중에 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시즌에 큰 녀석들이 두 마리 나왔어요 처음에 7자, 나중에 6자 그래서 6자, 7자 포함해서 9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비 국장 형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오긴 했는데 제가 타보기 전엔 모르는 거죠 타보니까 왜들 그렇게 추천 하셨는지 타보니까 알것 같습니다 식사도 너무 좋았고 배질은 뭐 정교함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천리포항에 팀스카이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광화다운차 시즌이 되면 굳이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리지 않아도 원체 유명한 선사고 유능한 선사니까 자리 없어요 자 엄청 즐겁게 재밌게 어, 열심히 그렇게 놀다 갑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